하나님 나라 25강제입니다 그 나라를 예비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그, 말라기 이후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 침묵기가 약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은 제2의 성전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게시가 끊겨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성숙되는 시기였습니다. 구약성경이 수집되고 또 연구되고 필사, 정경화되는 기간이었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일들의 다양한 준비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비되는 기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팔레스틴 그 유대교와 또 디아스포라, 해외파 유대교 등이 바하사,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하스모니안 왕조, 로마, 헤롯 왕가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애초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절의 사상과 형태의 모양이 오랜 정치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전혀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의 방식에 따라서 이압집산하면서 나름대로 제도와 형식을 전통화하는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웃음> 이전에 그 세례요한에 대해 보면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엘센파, 엘센네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심당 등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소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 자신들의 악한 정욕과 사단의 미혹으로 역사의 표면에서 악역을 준비하는 동안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존되어 내려온 남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힘을 써온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약속과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어떤 환경적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올곧게 세우고 그 예비된 그 역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꿈꾸면서 현실적인 타협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남은 자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약계시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고 진정한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오직 주님의 약속된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참 그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기이한 일인데요 그들을 그들의 예, 그들이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시는 즈음에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충분히 숙지하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권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기들의 죽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세례 요한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계시는 물론 당연히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말라기 이후에 이제 개시의 침묵기 기간에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런 존재들이 위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기의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이나 그 제도들에 대한 거, 개념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본 내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비로소 직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세례요한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접근을 했는지 민중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웃음> 또 어떤 마음으로 세례요한에게 나오게 와나 됐는지 세례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듣는 자들에게 어떤 위협과 어떤 감흥을 주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런 배경을 공부하면서 더 충실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의 진정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직간접으로 경험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익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그들과는 다른 역사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정서로는 그, 그 옛날의 기록들이 현재 우리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웃음> 그 충분한 의미를 그, 알 수가 없습니다. 언어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교리적인 의미,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현재적인 그, 성신님의 다스림이나 말씀의 능력을 그,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남겨두신 것을 정상하게 쓰이도록 하셔서, 보편의 교회야로서는 물론 유용 교회 한 분자로서 서 나가도록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 일반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자들 밖에 없습니다. 신자 이 불신자들이 일반 은총을 누린다고 해도 그걸 아 재료로 해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 선택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생명을 수여하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그 일반적인 연구와 공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일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개시의 침묵 뒤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나오게 됐는지를 사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의 과정입니다. 말라기 이후 바사의 통치 하에서의 그 이스라엘은 엄격하게 토라를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바사 제국이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를 준수하는 것은 바사의 법 개념인 변기할 수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그런 법률체계에 준한 그 그것과는 그, 아그 바사의 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아 법률체계에 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국률에 의한 언약의 법칙을 전제로 한이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그저 변기할 수 없는 한 원칙으로서 어, 의, 율법 준수로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토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지침을 삼아서 살아가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반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보겠는데요. 일반 자연법적인 어, 측면에서 어, 그 법의 정신과 법의 체계 에, 그런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변질된 거죠. 어, 율법에 대한 주석서들을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글로 써, 써서 전통적으로 그 보존에 어, 그 후대에 전하기도 했고요 또개마라또 탈무두 같은 그런 어, 글들도 정리를 해서 이제 후대에 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 상대적으로 어, 우리의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교훈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워낙 일반 어,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이 탁월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탁월한 종교성을 발휘해서 한 어, 종교를 형성할 수 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어, 터닫고 <웃음> 예비하는 그런 일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더 강화하는 그런 틀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타락한 인간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국률에 의한 언약의 법칙을 전제로 해서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변기할 수 없는 한 원칙으로서 율법을 준수해 나간 것입니다.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관련해서 그런 법의 세칙들이 규정이 되어 그릇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혼합주의를 배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죠. 아수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아닌 회당 중심의 그, 회당 중심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현실과 혼합돼서 각기 다른 전통들을 세워서 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집트의 그 엘레판틴에 거주하는 유대 공동체들은 나름대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서 팔레스틴의 그 유대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과의 결속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 때 그곳에 파견된 삼발랏의 도움으로 그리심산에 예배처소를 건립했고요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과 토라 준수에 대한 이런 사상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이제 서기관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사국의 영향으로 유대의 아람어가 통용되어서 아람어를 쓰는 그런 민족 일부 뭐 전체는 아닌데 그 일부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조로 아스타교의 이원론이 등장해서 거기에 그 종교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웃음> 어,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조로아스터 교는 그 빛이 그 6세기 페르시아의 짜라투루,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모든 신들 중에서 지혜주인 아우다 마지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다 배척했습니다. 이 배화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에 영향을 끼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지주의적 사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헬라 제국 하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왕 필립 2세는 주전 그 338년경에 헬라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가 21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 알렉산더는 바사와 수리아를 정복해 나갔고, 예루살렘을 거쳐 애국을 정복한 다음에,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인도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전 323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32세, 너무 과음으로 인한, 어, 그, 열병을 얻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사후에 아, 헬라 나라가 네 조각이 나는데, <웃음> 어, 그네 조각은 알렉산더 휘하의 그네 장관들에게 이제 다 분배가 됩니다. 이집트는 푸톨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차지했고요. 아, 수리아는 셀류커스라고 하는 어, 존재가 차지했고, 또 안티파토라고 안, 안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리시마쿠스 동북부의 그 리시마쿠스는 그 동북부의 트리키아를 차지했습니다. 안티파토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를 차지한 거고요. 예루살렘 지역은 애굽의 그 프톨레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전. 320년에서 204년 정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은 이 푸톨레미와 그 셀류커스 왕조의 세력 다툼으로 정치 군사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의 북부 지역이 이제 수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남부 지역은 애국인데 서로 그 국진 정책을 하고 남진 정책을 해서 그 싸움터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난 그 공, 조공을, 조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애국파도 등장하고 친수리아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3세 때에는 예루살렘 지역이 수리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웃음>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 주피터상, 그 제우스상을 세우고 말이죠. 돼지 피를 뿌린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상을 없애고 헬라 사상을 심고자 해서 유대인들 4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를 지키는 자나 할레를 행하는 자, 성경을 가진 자 등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의 박해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문화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 같이 그가 정복한 세계에 그 헬라 문화를 엄청나게 전파했는데, 그를 이은 헬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나, 그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변 철학과 또 하나는 공화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의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복하는 모든 나라에 헬라의 공화정부를 세웠고 헬라 문화를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헬레니즘의 매력 때문에 그 문화 장벽이 철폐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그 문화 역사를 보면 문화가 높은 쪽이 문화가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가 사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고 하는 그런 그저 선문답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그것을 그 얘기할 때왜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의 헬라 문명이 문화적으로 너무 큰 장벽처럼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저급한 그 인도 문명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불교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 쪽으로. 아무튼 그그 헬라 문화가 이제 모든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침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예루살렘 지역 팔레 지역을 가보게 되면 알수 있을 텐데요 그 가이사리아 지방에 가보면 그 콜로세움 그 전차 경기장이 그 아주 만여 명이 그 참여해서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요 그 아테미 신전이라든가 그 엄청난 그런 그 헬라의 그 신전들이 이스라엘나라 안에 설치되게 됩니다 <웃음> 도시도, 그래서 뭐그 지역에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그 아부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들의 그 모든 헬라적 그 문명들을 끌고 와서 그대로 인식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무튼 소수의에게 어, 국가들의 그 자랑거리였던 그 작고 자율적인 자율적인 공동 사회의 자유로운 경 경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 연애, 건강과 복지를 위한 문화가 현대를 능가할 정도로 당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왜 몽고의 지배를 받아서 몽고풍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잖아요. 그냥 헬라풍이 유대 지역에 엄청 유행을 하게 됐고, 헬라풍의 그 의상과 관습, 또 사고 방식, 그들의 언어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고인의 헬라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언어가 퍼지게 된 거죠. 유대 나라는 이 헬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 인본주의적인 고도에 세련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곳곳에 헬라풍의 도시가 건설되고 사회적인 진출을 위해서 헬라 어 사용과 기술 습득과 헬라 시민권 획득을 꾀하게 됐습니다. 유대 지역의 혼합주의가 아주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바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민족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배타성을 띈 부류들도 생각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쪽으로 유대 전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 헬라 문화의 침투를 보면서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이제 70인역이나 구약성경 헬라우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유대 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서 이제 이방인들과 대화를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하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또그 헬라 이후 잠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물론 팔레스틴 지역의 힘이 세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헬라 나라 안에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잠시간 허락이 됐습니다. <웃음>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성전재단의 희생제물로 돼지 피를 뿌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을 때 유대인들은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마카비가를 중심 주축으로 게릴라식 대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스몬의 그 4대 손인 마타디아는 늙은 제사장으로서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유대 산지에 들어가 독립 쟁취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수리아는 내부의 복잡한 문제로 예루살렘 지역의 일을 어쩌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카비가는 주년 165년부터 164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하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 축제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고요. 그 수전절이라고 이제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그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이 이 마카비 독립전쟁으로 독립을 했 것을기념해서 기념, 그렇게 했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그 이교도들 외인들에 의한 그 압정의 시대가 지내고 이제 밝은 자유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마타디아 이후에 유다와 요단 요나단 그리고 시몬이 차례로 통치하게 되는데, 시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지지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 저기, 요한 힐카누스에게 넘기게 되는데, 요한 힐카누스는 알렉산더 얀네, 얀네우스라는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겼고 또 알렉산더 야네우스 이후에 그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잠시 통치했는데 그 이후 알렉산더 야네우스의 두 아들 아리스토플루스와 힐카누스 2세 사이에 후계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이그 힘겨루기에 연루대 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침내 양진형은 이제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고요 로마는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합형시켰던 그 폼페이를 파견함으로써 주전 63년에 유대 나라를 로마 나라의 식민국가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100년 동안 마카비 왕조가 지배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식민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마카비가의 독립으로 유다 지역에서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는데 보수주의와 혼합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헬라의 영향력 아래 어느 정도 자치적인 통치를 하면서 각자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자들이 유다 독립을 계기로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들쑥날쑥하면서 각기의 제 색깔을 띄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붙었던 세력들의 활개로 극심한 분파를 어, 그,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유대교와 헬라, 헬레니즘의 라헬 그 현실적인 그 융화였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신앙과 헬라의 정치와 문화 사이의 교묘한 조화를 꾀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리세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파 등이 그 분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헬라 통치하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던 존재들과 이제 마카비 왕조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그들을, 그들과 연합했던 그런 분파들과 서로 이제 싸움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들쑥날쑥 했다, 이 말입니다. 바리세파의 원뿌리는 포로 귀환 때까지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출현은 주전 2세기 초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시로 추정됩니다. 학사 에스라의 과업을 이어받아서 유다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상세한 부분까지 정통하려고 노력하던 자들의 정통, 전통적인 유산과 그들의 가르침을 꼼꼼히 이어받으려고 한 주전 2세기의 하시팀들,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이르러 그 용어의 명, 공식적인 명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시딤들은 헬라 문화에 융화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월을 가면서 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대 제사장의 비합법성과 특정한 전통들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리세파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분리된 것을 이유로 등장한다고 전통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수파는 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종말론적인 그런 개입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묵시문학이 굉장히 발전이 되는데요. 아무튼, 주님의 그 종말을 내다보면서 구약에 예고됐던 그 종말의 내용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수파들은 국가 종교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나갔습니다. 다수파들은 요한 힐카누스가 저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 힐카누스와 결별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이제 사도개인들이더 득세를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통치 할 때는 저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안네우스 사후에 바리세인들이또 다시 득세해서 사내드린의 그 중요한 지위를 장악하게 되고 그 사후에 바리세인들이 다시 안네우스 사후에 헤롯 왕가가 지배할 때에는 점차 다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세인들의 그 숫자가 한 6천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는 바리세인들과 헤롤 왕가 사이에서는 사이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의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단일성과 거룩함 그리고 이스라엘 선택과 이스라엘에게 있던 그 토라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부활을 믿으면서 천사와 사단의 존재를 인정했고 구약 성경 전체와 그것의 해설서인 미시나를 믿었습니다 저들은 모세 오경이 613개의 개명 가르친다고 여기고서 그 다음 단계로 그 계명들을 보완하여 그것들을 어기지 않도록 주로 결의론적인 유전을 에,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39개의 금지조항 금지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 이것이 제뭐 발전돼서 오늘날 더 이제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무튼 저들의 이러한 해석이나 보충은 신학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아주 윤리적인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위선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대중들의 관심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리세파의 그 줄기에 두큰그 계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는 힐렐 학파. 그 바울이 여기에 이 힐렐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힐렐은 바리세인 중에 그 진보주의자였고, 샴마이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저,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 말하는 그 진보, 보수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그 사상적으로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학파가 이제 힐렐 학파고요 형식적으로 그, 그 권위를 유지하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보수주의자였던 그 샤마이 학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그 복잡성에 대한, 여기 힐렐 학파의 이해는 아주 탁월했는데, 그러나 저들의 가르침은 너무 엄격해서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널리 민중들에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최하층의 사람들에게나 조금 먹혀들였을 뿐 대다수에게는 한낱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사두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순수한 제소저, 제사장 계통인 사두 계열의 후예라고도 하고 어, 유대 헬라파의 그 정치적 파당으로 가설적인 인물인 그 당의 창시자의 이름에 의해 이제 그 명칭이 부여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헬라어 휜디코이라는 어, 그, 그 명칭에서 어, 이름 유래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잘알수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정치결 저, 정치 세력들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세파가 득세한, 득세한 그 알렉산드리아 살롬의 통치 이전까지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아주 그 실력을 높였는데요. 그들은 헬라 문화를 수용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실제 그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헬라적이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지위는 그 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헤롯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그들은 위세를 떨치게 되는데 정치, 종교 간에 서로의 목적이 의구 투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했고 그것은 그들의 지위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바리세파 교리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세우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지만 헬라적인 사고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 간에 그 그리고 부활과 그보 보상과 보복, 보복, 천사와 귀신 등의 교리 등 교리를 아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없고 인간이 그들 자신의 행위의 과정의 결과인 성과 악, 번영과 역경 사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굉장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대단히 강조해서 오만했고. 스승과의 논쟁하는 것을 미더우로 여기는 그런 일 등으로 해서 이들도 이제 대중적인 인기는 없습니다. 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아주 굉장한 자유주의자들. SN파라고 하는 또 파가 이 시기에 또 존재했었는데요. SN파는 유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서 같은 업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해석을 포함한 도덕적 종교적 문제들을 공동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그 거주했던 곳은 어디냐면 유대 광야 동쪽인 그러니까 사해 서쪽이 되는데요. 어, 그쪽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그 이들이 거했던 그런 지역이 최근에 뭐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 박물관도 세우고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그런 집들이나 이런 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합니다. 원래 어떻게 이제 이들이 나타 아, 발견되게 됐냐면 1947년에 한 양치기 목동이 그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양을 찾던 중에 그 그쪽에는 이제 동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석회암 지형이기도 하고 또그 그, s n l 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주전 아저주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굴을 파놔가지고 거기다가, 그 온기에다가 보존해 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양치기 목동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굽난 동굴이 한 11개나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사야서 원본이 다 사본들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애써서 를 제외한 구약 성경 전체가 그 굴들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아무튼 그쿰란 지역의 그 SNF파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굴된 것입니다 그 그 제4동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쿤란 제4동굴에서 그 이사해서 전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웃음> 그, 그 지역에 이제 이에센 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웃음> 어떻게 하면 저들은 의식의 정결함에 주의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람모의 치료자라는 뜻의 아세, 또 아스야의 복수형인 아센, 아사야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은 그 재산을 공유했고, 동물제사를 삼갔고, 독신을 추구했으며, 노예들을 두지 않았고, 노약자나 병자들을 공개했고, 군대와 상업에 종사하지 않고, 덕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사해 서쪽의 엔게디, 좀좀 좀 전에 말씀한 그 지역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견습생활 3년이 필요했고 같이 공동체로서 식사를 공유하기까지는 2년의 세월을 더 보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과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엄숙한 서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숫자가 약 4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후에 이제 영지주의적 이원론과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웃음> 이 SM파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공동체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영향권 아래에서 그 뜻을 조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한교회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에 의해 속주로 편입된 뒤에 조금 더 명맥을 이어가다가 그 왕권을 로마 제국의 지지자인 이두메 족속 헤롯 안티파터에게 찬탈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두메 족속은 에돔 족속이죠 이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유대교와 국가 간에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 왕가는 유대교의 관심보다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그 지위를 구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불가피하게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아내들을 그 하스포니안 왕가의 딸들로부터 취하는 일들도 했습니 굉장히,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는 열 명의 아내 중에 두 아내를 죽 죽이는 그런, 그, 악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뭐, 처남과 아들, 그, 그리고 장인까지 죽였던, 그, 자기 정,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이런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시대의 살인마였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또, 이, 이 건축하는 재능이 뛰어나가지고요. 로마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풍의, 헬라 풍의 도시들을 많이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 탄생 시에 예루살렘, 베들렘 근방에 있는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장본인입니다. 자기가 그 나라의 왕으로 계속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 새로운 왕의 출현을 그,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아들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되는데, 맨음에는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아켈라우가 말이죠. 유대 지역의 전 지역을 통치하려고 넘보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고요. 갈릴리 지역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고 그리고 아빌레네를 루사니아가 분방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유대의 그 이런 분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아까도 보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수단으로 소라 연구에 의한 다양한 그 학파와 교육제도가 생겼고요. 그동안 내려오던 설관제도도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좀더 구체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이 더욱 어, 집대성 됐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정치에 대한 해석이나 종교적 이상주의, 문화 이식의 그 다양한 정도에 따라 유대 분파들은 제 각각 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나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들은 나름대로 고립된 속에서 또 묵시 문학을 발달시키면서 회당 중심으로 한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 했고, 디아스포라들도 팔레스틴 유대교와 교제를 유지하면서 토라 연구에 의한 집성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분파들의 주장은 이전 학사 에스라의 시절의 그것과는 그 오랜 세월을 걸치면 너무도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이제 율법 해설서들이 그 축적됐고요. 그것이 어마어마,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탈무드도 그러고, 미시나 케마라라고 하는 주석서들, 해석서들, 그런 것들이 그유대교의그 근간이 되는 것들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장로들의 유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이제, 이 로마 지배 시대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또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열심당은 주 6년에 로마에 반항하는 폭동을 주도한 갈릴리 유다에 의해서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행동주의를 표방해서 많은 대중들의 그 인기를 받았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교도인 황제에게 이스라엘이 공세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고 반대를 했고요. 이들은 열 이들이 이제 열심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마타디아스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의 모범과 이스라엘 광야에서 배도의 태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그 심판 도구 역할을 했던 그런. 비나스의 열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로마에 의해 진압되지만 그들의 정신을 추구하는 그 자들은 향후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기까지 약 60여 년간 그, 어, 유대 나라 안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뭐, 그 뒤에는 사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거기서 유대 나라가 최종적으로 다, 아, 망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이어지는데, 열심당의 그 세력들은. 사실, 그 전에, 그 주전, 아주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몰락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그들의 세력들은, 이제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악역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예비할 인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신실한 남문자들이었는데 동방박사나 뭐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세례요한과 같은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휩쓸려서 이제 현실적인 종교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아 예비할 자들을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일해 가시는가 유대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어 나갈 때뭐 종교적으로도 변질되고 정치적으로 연합되고 민족주의적으로도 흘러버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때전 세계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길을 닦는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님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일해 가신다고 할때 동일한 방식입니다 주님은 그런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에 실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런 강한 자들을 물리쳐 가시는 거죠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생각했지만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누리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 주님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누리려고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취하는 것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실질적인 교통 가운데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양한 우리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혼인이나 사업이나 또 그다음에 교육이나 뭐 정, 그 다음에 교육이나 뭐그외뭐 정치, 격, 그 문화, 예술 뭐다 뭐 포함할 수 있겠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진짜 회복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 은사들을 써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혼인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예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정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종교적으로 어떤, 그, 형식을 절대화해 가고, 바리새 쪽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이웃사랑의 실체를 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한 주간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 본문, 세례 요한, 어, 이후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